6년 전 어느 날이었다. 한 교수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앞으로 틀림없이 장관을 하실 겁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화들짝 놀라며 제가요? 저는 절대 그런 자리는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손사래를 쳤다. 그 후로도 그와는 변함없이 막역한 친분을 나누게 되었는데 얼마 전 그가 6년 전 예언대로 장관이 되었다. 1981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한 인사를 만나 앞으로 중요한 국가 고위공무원이 되시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웃으면서 그 자리는 군인 출신만 갈수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학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 뜻밖의 시기에 그는 내가 말한 국가 고위공무원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툭 내뱉는 말이 미래를 적중할 때가 있다. 2012년 12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 하루 전날이었다. 언론계 인사와 군 관계 인사가 나를 찾아왔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겠습니까? 나는 곤란한 표정으로 박근혜 후보자의 당선 득표율을 말해주었다. 그들은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거라는 사실에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나는 씁쓸히 웃으며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당신들에게는 별로 좋은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큰 역할을 해온 두 사람이기에 당선이 되어도 별로 좋을 게 없다는 내 말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꿈에 그리던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코앞인데 무슨 말이든 귀에 들리겠는가 그저 군 관계 인사에게만 심각한 어조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현역을 떠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직으로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조용히 설득해봤지만 소용 없었다 그리고 얼마 전 그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병원에 입원한 지 벌써 3개월이 접어들고 있다. 처음 입원할 때는 네 발로 걸어왔는데 감마 나이프 수술에 항암 치료까지 받다 보니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걷기조차 힘들어졌다. 얼굴은 얼굴대로 안면마비가 와서 사람을 만나는 일조차 피하게 된다. 오롯이 살아있는 것은 정신뿐이다. 처음으로 이대로 세상을 떠날 것만 같은 생각까지 들었다. 새가 병이 들면 그 울음소리가 슬퍼지고 사람이 병이 들면 마음이 착해진다는 옛말이 있다. 그래서일까 얼마 전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의 나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 당시 지내는 군사도시였다.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함대사령부, 해병대사령부, 육군대학교까지 진해에 있었다.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군장성의 자녀들이 많았다. 등교 시간이면 의뢰, 아버지들이 군용차로 자녀들을 데려다주곤 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러지 않으셨다. 경찰서와 초등학교가 가까웠지만 늘 나는 3, 40분씩 걸어서 학교에 갔다 지내에는 비도 많이 왔다 어느 날 비오는 등굣길에 우산을 들고 두벅두벅 걸어가는데 군용차 한 대가 내 옆에 섰다 길진아, 아버지가 안 데려다 주시니 우리 집에 자주 오셨던 K대령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안 데려다 주세요 내가 프리주가 말하자 너네 아버지도 참 지독한 분이시다. 어서 타라. 비가 더 많이 쏟아지겠다. 케이 대령의 차를 타고 가면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집에서는 워낙 자상하신 아버지라 금세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얼마 전 꿈에 케이 대령이 나타났다. 길진아, 나라가 많이 어려워지겠다. 반드시 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는 케이 대령 뒤로. 둘레길이 조성된 DMZ에서 붉은 용암이 남측을 향해 흘러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과연 내가 이 꿈을 말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지만 불길한 예언은 맞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털어놓는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기강이 바로 서야 한다. 공식 외교 행사에 구겨진 태극기를 개항하고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국빈을 만나는 자리에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를 하고 또 술을 금하는 이슬람국인 브루나이 꽝과의 만찬장에서 건배 제의를 하게 만드는 외교부의 연이은 결례에 국민들까지 창피를 느끼고 있다. 태극기와 애국가, 호국, 애국이라는 말을 하면 촌스러워지는 요즘. 나라의 국격이 그 어느 때보다 걱정스럽다.